어린이 보구을 지나갈 때 우리의 희망을 위해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십시오. 부산 99.9, 기장 양산 96.3, 장원 102.5, 진주 105.5, 거창 106.7MHz.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. 안전하면 트리콜! 친절하면 트리콜! 안전하고 친절한 대리운전하면 트리콜, 트리콜 대리운전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-3333 트리콜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.